그 노인들이 예, 예. 너무나 여기다 경로당은 우중충하고 나이들 잡숴다고 네. 해가지고 <웃음> 내가 네. 이거 환하게 해놔가지고 우리 노인들 을좀 네. 여기 와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 요 꽃이 아름답게 심어놨다 그리고 놀다가 또 연산원 같은 게쫙 피면 와서 네, 네. 이, 하루에 6, 7팀이 와서 사진도 찍어갔어. 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안녕하세요. 네. 여행하는 작곡가입니다. <웃음> 아, 강서구 너무... 아름다운 골목길 1탄, 강서구리 경로단앞 골목길입니다. 경로단 회장님께서 직접 꾸미신 조경, 측흥영주와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경로단 회장님의 정성이 골목길을 지나가는 강서 주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구청에서 예. 그각 경로당 네네. 그 회장 수당을 5만 원씩을 줘. 네네. 그거 모아가지고 이제 저기 해갖고 내가. 어르신 설명을 듣고 보니 꽃잎 하나, 풀립 하나 더 아름다워 보이네요. 자랑하고 싶은 강서 비밀화원 골목길입니다. 아니 너희들이 왜 거기서 나와? 골목길을 지나가는 아이들이 꼭 친구를 만난 것 같겠네요 자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빨갛게 익은 한 열매가 보입니다 아니 이건 딸기 여행하는 작곡가의 강서 아름다운 골목길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여행하는 작곡가였습니다.